파노라마 썬루프란 운전석과 조수석 앞쪽에만 위치했던 썬루프를 갖다가 이제는 뒷자리까지 넓게 차량 지붕 대부분을 강화유리로 덮은 썬루프를 파노라마 썬루프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파노라 마 썬루프의 장점이 뭔지 한번 이제 알아보자고 이제 맑은 날씨에 상쾌한 개방감을 주고 장시간 운전할 때 개방하면 햇빛도 들어오고 실내 환기효과도 있고 운치있게 비오는 날은 투둑투둑 떨어지는 이제 빗소리도 느낄 수 있고 흡연자들은 필수사항이 되겠지 이제 환기 시켜야 되니까 음. 그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 이제 단점은 또 어떤 단점이 있느냐 일단 이제 가격이 좀 비싸고 자동차 구매할 때 그래서 이 옵션에 넣을까 말까 뭐 워낙 고가니까 또 이제 두번째로 는 이제 안전성 또 풍절음 바람소리 그리고 누수 비올때 빗물이 저셀 셀 수도 있고 또 가장 불편한 점은 이제 잦은 고장 이음새 먼지나 저 이물질이 쌓이기가 쉽기 때문에 고장이 생기기도 이제 쉽다고 그래서 관리가 꾸준히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관리를 안 하고 있지 그리고 이제 차가 오래되면 이음새 부분에 이제 고무 몰딩이 있는데 열에 의해서 자외선에 의해서 손상이 돼서 이제 비가 샐 수가 있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파노라마 썬루프는 어떻게 세척하고 어떻게 청소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제 그걸 알아보자고 일단 세차를 끝내고 나서 유리와 차체가 만나는 이음새 부분부터 어, 클리닝을좀 해보자고 일단 이런 브러쉬를 준비를 하자고 이런 브러쉬를 준비를 해서 틈새를, 먼지를 털어 주자고 먼지가 많이 나네 아이고 나도 관리를 좀 소홀히 했더니 때가 많이 꼈어 그리고 이제 브러쉬로 이제 먼지를 털어낸 후에 일반 그 휴지나 타월 일반 타월 같은 걸로 닦으면 먼지가 더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극세자를 하나 준비를 해서 그 먼지 털어낸 부분을 이렇게 이제 닦아내면 돼 이제 자칫 이제 오일이 묻어있거나 한 부분은 걸레가 닿지 않도록 하고 어우. 이렇게 닦아주고 또 이제 요즘 그 파노라마 썬루프는 이렇게 주행 중에 벌레나 이물질이 차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망사가 달려있다고 벌레들도 그렇고 이물질들이 바깥쪽으로 많이 붙게 되겠지 그럴 때는 그냥 먼지를 털면 안쪽으로 먼지가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타월이나 극세사를 안쪽으로 이렇게 대주고 바깥에서 브러쉬로 먼지를 털어주면 되겠어 어우 먼지 많이 나지 보면은 작은 벌레들도 붙어있고 또뭐 이상한 털도 붙어 있고 이물질들이 많이 붙어 있어 먼저 꽤 많이 나네 요런 식으로 가볍게 이게 망사가 약하기 때문에 너무 가압을 주면 망사가 손상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요렇게 살살살살 뒷면에서는 저극세사 타올이 따라가면서 안으로 먼지가 유입이 안되게 요렇게 살살 일단 그렇게 브러쉬로 망사를 털어내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아무래도 때가 좀 많이 남아있겠지. 그럼 아까 그 후면에 댔던그 세자 타월하고, 바깥쪽으로 타월을 하나 더 떼서 힘을 주지 말고, 살살. 이게 상당히 좀 약, 약하기 때문에 힘을 주지 말고, 살살. 이렇게 닦으면 될것 같아. 이렇게 닦아내고 난 다음에 전에 한번 웨더스트립 관리 요령에 대해서 좀 배웠을 때 썼던 그 고무몰딩 보호제 요 제품이야 파노라마 썬루프 부분도 유리와 차체 부분이 닿는 그 교차부분에 고무몰딩이 있다고 그 부분에다가 전에 썼던 요 고무보호제를 발라줄거야 일단 이제 먼지 제거가 다 됐고 그 다음에 고무몰딩 있는 부분도 고무보제로 이제 발라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이렇게 청소가 되고 나서 레일을 통해서 유리가 왔다 갔다 하게 되기 때문에 레일 부분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레일 부분 관리는 요 부분이 이제 레일이야 이 부분을 썬루프 강화 유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부분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 부분에도 이제 먼지가 쌓이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제대로 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 부분에다가 이제 오일 오일을 발라줄 거야 이거 이제 구리스야 오일을 여기다 이제 발라줄 거란 말이야 구리스를 이렇게 조금씩 너무 많이 바를 필요 없어 원래 또 안에 오일이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살 조금씩만 발라주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발라주면 레일 위로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하지 않겠지 근데 이런 오일, 이런 구리스 오일을 평소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드물고 하니까 세차장이나 정비업소에 가서 이렇게 좀구리스를 여기다 좀, 레일에다 좀 발라주세요 하고 부탁하면 좋을 것 같아 비용을 조금 지불하더라도 조금 투자할 필요가 있잖아 이렇게 해서 썬루프 관리가 좀 마무리 됐어 이렇게만 하면 고장도 덜 생기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가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 잘 열리다가 안 열리고 잘 닫으려다가 안 닫히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강제로 열거나 닫으려면 모터 같은 부분에 손상이 올 수도 있으니까 빨리 전문가를 찾아가서 수리를 받거나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썬, 썬루프는 나도 그렇지만 너무 사용하지 않아도 또 너무 자주 사용해도 고장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고 또 고속주행시나 요철이 심한 곳에서는 가능하면 썬루프를 개방하지 않고 다니는 곳이 고장의 원인을 막을 수도 있겠다 싶네 알았지 동튜브 이렇게 하면 돼야 촬영하기 힘들다 나이 높은 데올라왔고 이러고 있으니까 막 다리 쥐날라 그런다 야 <목소리> <목소리>